어그로 없는 팩트 기반의 현실적인 스토리 축구리뷰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에 속한 h조의 선수들의 몸값 순위 탑 o p 20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순위는 트랜스퍼마켓에서 책정한 선수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 선수들은 20위 안에 몇 명이나 포진해 있을지 어느 나라 선수들이 가장 많을지 등을 확인하며 월드컵 예선을 결과를 예상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위는 포르투갈 선수이며 fc 포르투 소속의 디오고 코스타 입니다. 소개해드리는 20명 중 유일한 골키퍼이며 192cm로 가장 키가 큰 선수입니다. 다음은 공동 18위이며 첫 번째로 포르투갈의 오른쪽 수비수인 주황팔리냐입니다.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플럼 소속이며 시장가치 486억입니다. 다른 18위 선수는 최근에 대단한 활약으로 시장가치가 많이 오른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시장가치 약 486억인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벌써 26살이나 되었네요. 17위는 현재 아스널에 소속되어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토마스 파르티입니다. 소개드리는 20명 중에 유일하게 가나 선수입니다. 다음은 공동 14위 3명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인 토트넘 소속 우루과이의 벤탄쿠르입니다. 두번째 선수는 우루과이의 센터백 콧세 히메네스입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소속되어 있으며 선수 가치는 약 528억입니다. 세번째 14위는 울버햄튼 소속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포르투갈의 후백 네베스입니다. 다음으로 12위도 공동으로 두명이며 모두 포르투갈 선수입니다. 마테우스 누네스는 14위 후백 네베스와 같은 클럽팀인 울버햄튼 소속이며 비티냐는 파리 생제르망 소속으로 625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1위도 포르투갈의 주앙 펠릭스 이며 우루과이 선수인 14위 호세 히메네스와 함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시장가치는 695억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동 9위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로날드 아라우는 우루과이 선수 센터백 으로 834억 원의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 9위는 포르투갈의 신성 누누 멘데스입니다. 탑20중 가장 나이가 어린 20살이며 파리 생제르망에서 12위인 비티냐 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다음은 3명의 공동 6위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리버풀 소속으로 손흥민 소속팀인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준 우루과이의 다윈 누네스가 그첫 번째입니다. 다음 6위는 대한민국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입니다. 소개해드리는 20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30살임에도 6위에 올라 973억 원의 대단한 시장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한민국 선수 중 가장 순위가 높습니다. 여기서 다른 한국 선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몇 명만 소개해드립니다. 이강인과 황희찬은 약 167억으로 공동 4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정우영, 황희조, 황인범은 각각 56, 59, 66위에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6위는 맨시티에서 오른쪽 수비수로 활약 중인 포르투갈의 주앙 칸셀로입니다. 이제는 천억이 넘어가는 선수들이며 이번 순위도 공동 4위입니다. 먼저 앞선 주앙 칸셀로와 같은 맨시티 소속인 포르투갈의 센터백 후벵 디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선수는 프로필당 20명 중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가는지라 키도 매우 커서 몸싸움에서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공동 4위는 메뉴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포르투갈 국적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이 선수는 후벵 디아스와는 대조적으로 64kg로 20명 중 체중이 가장 적으며 체중 대비 키의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마른 선수입니다. 3위까지 맨시티의 포르투갈 선수인 베르나르도 실바가 차지합니다. 64kg의 체중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찬가지로 가장 몸무게가 작습니다. 포르투갈은 탑2 0의 맨시티 선수 3명, 파리 생제르망 2명, 울버햄튼 2명을 포함하고 있어 각 팀들에서의 호흡을 많이 맞춰본 조직력이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몸값 비싼 선수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러한 조직력 때문에 H조에서 정말 무서운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2위는 AC밀란에 소속 중인 하파엘 레앙으로 무려 1181억의 시장가치를 지닙니다. 20명 중에 12명이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선수 중에서도 시장가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다섯 번째 우루과이 선수인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레알마드리드 소속으로 약 1390억의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2 2만 보았을 때 우루과이를 넘어 포르투갈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곧 벌어지게 될 조별 예설리그에서 우리나라가 선전할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족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현실적 스토리 채널 축구리뷰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